부동산 구입과 아파트 구입은 시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전에 똑같이 2010년도에 구입하더라도 4억 5억에 구입했는 반면에 조금만 늦게 구입해도 3억대에 구입을 했었습니다. 시기가 중요한거죠. 안녕하세요. 아파트 구입과 부동산 구입 시기 사실 실거래 내용을 한번 보겠는데요. 실제 달수구를 보게 되면 예전에 2010년도에 똑같은 110평과 102평, 5세대, 4세대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10평에 5세대뿐이 없는 것은 2010년 10월에 15억에 거래를 했고 18년에 26억이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102평. 2010년 10월에 14억에 구매를 했는데 13년 10월에는 11억. 사실 가격이 더 떨어졌단 말이죠. 기가 찬 일입니다. 물론 부동산 구입과 아파트 구입 시기도 중요하고 정보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운도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같은 거래는 뭐 특수 거래이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이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저도 관심은 없습니다.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달수구의 월드마크 웨스트핸드, 데오트로프죠. 소위 말해서 2010년 9월에 달 5억 4억 9천, 4억 8천에 거래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며칠이 지나서 바로 3억대에 엄청나게 거래가 많습니다. 물론 여기 아파트 같은 경우도 미분양 할인을 했던 아파트였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사는 사람은 소위 요즘에 말이 많은 유행어가 하나 새로 생겨났습니다. 호구라는 유행어가 사, 생겨났죠. 먼저 집을 사는 사람들, 먼저 아파트를 구입했는 사람들은 호구다. 하지만 예전에 오래 일찍 아파트를 구입했던 사람들은 엄청나게 가격이 상승해서 다 돈을 벌었는 케이스인데 지금 신조어로 아파트를 일찍 산 사람들이 호구가 되는 거 아니냐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이 내리고 있고 마찬가지 미분양 할인할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실제 한 예를 들어도 일찍 샀는 사람들은 4억대 뭐 5억대까지도 샀어요. 5억대까지도 뭐 여기 안 보이네 5억대까지도 이렇게 샀는데 거의 그 뒤로부터는 대부분 사억대입니다뭐 사실 며칠 상간에 바로 5억에서 4억으로 떨어지고, 3억대까지 계속해서 어느 정도 거래가 되고, 또 뭐, 청수에 따라 약간씩 틀리겠지만, 은 어떤 사람은 똑같은 타입에 4억 7천을 주고 샀고, 어떤 사람은 같은 뭐 22층이죠. 청수를 우리가 구간별로 나눠서, 뭐, 금액도, 금액만큼 차이가 좀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은 여기 34층 같은 경우는 또 3억 7천에 주고 샀어요. 그럼 이 사람이 월등하게 잘 샀는 거죠. 근데 뭐 이런 금액 1억 아니면 몇천만 원이 뭐 별거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일반 월급쟁이들이 돈을 벌어서 사실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몇 천이나 억 단위를 모으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별거 아닐 수 있지만은 근데 이런 아파트들이 얼마까지 거래가 되었냐? 최고가 12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물론 두산위부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두산위부 3,4억대 거래했는 아파트가 20억까지 거래가 됐다는 건 제가 영상에 올려드렸죠. 동네마다 차이가 많이 나지만 은 사실 수성구와 달수구, 어째 따져보면 엄청나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학습효과를 했기 때문에 대부분 수성구수성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뭐 수승구가 엄청난 동네도 그리고 서울 강남과도 비교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뭐 예전에 서울 강남을 또 비교를 해보면 예전 뭐 강남도 가격은 뭐 옛날에 더 저렴했었죠. 하지만 결국은 다 올라서 엄청나게 올랐는 건데 하지만 예전에 지난 일은 잊어야 됩니다. 뭐 학습효과도 좋고 과거도 좋고 뭐 옛날이 있어야 미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은 옛날은 옛날대로 깔끔하게 있고 새롭게 어떻게 하면 돈을 벌 것이냐 어떻게 하면 저렴한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지금도 아파트를 구입하지 않았는 분들은 사실 어땠, 어떻게 따져보면 뭐 돈을 벌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연이든 필이든 아무튼간에 지금은 시기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해야 될 분들한테는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그것도 돈이 있는 분들한테는 그렇겠지만 또 없는 분들은 또 이런 영상을 보면 가슴이 찢어지죠. 그리고 뭐제 영상의 댓글에도 뭐 그런 댓글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고기도 먹어본 놈이 고기를 잘 먹고 돈도 벌어본 사람들이 뭐 돈을 잘 번다. 그런데 수승구하고 틀리게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계속해서 가격대가 지금 지금 올라가지. 그래도 아직 하락하고 있지는 않다. 사실 12억을 찍었다가 내려간 거야. 12억을 주고 산 사람이 잘못 사는 거죠. 그리고 물론 청수마다 구간별로 이런 뭐, 금액이 나눠져 있지만은 사실 저도 주변에 뭐 시행사 대표들이 좀 있지만은 이런 뭐 분양사든 시행사든 간에 구간별로 청수별로 뭐 이렇게 금액 차이를 갭 차이를 줘놨는데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다 수익금입니다. 분양을 할 때는 그렇게 뭐 구간별로 금액을 나눠 놨고 그렇게 해서 수익을 발생시키는데 그게 이제 정착이 되어서 일반인들도 당연히 그렇게 이제 거래를 하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행사 입장에서는 대부분 그런 구간별로 만들어 놨는 것들은 수익을 더 챙기기 위해서 만들어 놨지 뭐 청수가 더 높다고 해서 돈이 더 많이 들어가거나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가거나 판촉비가 더 많이 들어가거나 직원 월급을 더 많이 주는 건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자체로 놀아나는 겁니다. 놀아나다가 그렇게 자리를 잡고 형성이 돼 있는 것에 다시 인정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겠죠. 인정할 때는 또 과감하게 또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은 이것으로 얘기를 마무리하고 달서구 실거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서구 같은 경우는 그래도 대구에서 땅 면적이 가장 넓은 편이고 인구 밀도가 아주 높은 곳인데 생각외로 달서구에도 많은 거래가 없었습니다. 자, 11월 1일부터 보게 되면은 성당 내미안 뭐 이편한 일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46평에 5억 3천이 거래되었는데 기본적으로 최고가가 뭐 5억 8천 9천 거래가 됐다가 최근에 3억 2천까지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물론 기준 보시나시피 32평 기준입니다. 우리가 8사타입 32평, 32평, 33평 기준을 평균적으로 많이 보기 때문에 뭐 이렇게 46평은 5억 3천에 거래됐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32평으로 해서 제가 맞춰놨는데 5억 8천까지 거래가 되었다가 현재 3억 2천까지 거래가 되었다. 저번 같은 경우는 제가 그래프를 따로 크게 화면에 우측에 한번더 띄어놨죠. 어, 그런데 제가 이렇게 봐도 뭐큰 화면을 띄우면은 두개가 왔다갔다 그래서 더 눈이 얼른 얼른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는데 혹여나 큰 그래프를 보고 싶다고 얘기하시면 댓글을 달아 놓으시면 또 반영을 해서 큰 그래프로 크게 볼수 있게끔 그렇게 영상을 또 편집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류동에 두류파크 게시시 같은 경우도 34평 4억 9천에 거래가 되었는데 최고가는 5억 4천까지도 거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은 보시다시피 다시 바닥으로 4억 4천까지 거래가 되었다. 뭐 그래프만 봐도 전반적으로 하락했다는 게 눈에 보이죠. 그리고 뭐 대곡동에 25평 같은 경우는 2억 2천 이거는 뭐 엄청나게 또 올랐다가 3억 3천 뭐 내렸는 것처럼 보이지만 은 실제 금액 자체가 별로 안 높다 보니까 그래프가 그렇게 요동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장기동 고롱 하늘채 34평에 4억 천 거래가 되었지만 최고가는, 어, 뭐 크게 올라가고 거래되는 게 없고 4억 3천 뭐, 그게 다네요. 일단 뭐, 많은 거래가 없었습니다. 기존에 최고가 찍은 거는 뭐, 한 4억 정도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자, 월성 보성 일단지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32평에 2억 3천, 뭐, 그래프 전잔하게 거래가 많이 되었는데, 3억 4천, 뭐, 요 정도 선에서 거래가 되었다가, 현재는 뭐, 2억 천까지 거래가 되는 걸로 확인이 되고, 상인동 마찬가지 신일 해피털이 3억 3천에 근자에 거래가 되었지만, 최고가는 5억 천까지 또 거래가 되었다가, 뭐, 바닥까지 갔는 것은 뭐, 3억 천까지, 뭐, 그렇게, 확인이 되고 뒤늦게 또뭐 올랐는 것도 이렇게 뭐 하나 나오긴 나오는데 명확하게 확인은 잘 안되네요. 10월달 4억 7천까지 뭐 거래가 되었는 걸로 평수는 33평 기준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월드마크 마찬가지 69평 기준으로 11억 거래가 되었죠. 최고가는 17억까지 거래를 되었다가 11억까지 거래가 되었으니까 뭐 이것도 사실 뭐 금액이 좀 많이 내려왔는 편이고 월성동 이편한세상 25평 2억 7천 뭐 최고가는 4억 3천 까지 또 거래가 되었었습니다 동서 화성 타운 마찬가지 24평 1억 8천 인데 뭐 여기는 큰 차이는 없고 2억 4천 까지 거래가 되었다가 좀 어느정도 내려왔다고 보시면 되고 뭐 드루파크 캐시시 이게 날짜별로 나오는 겁니다 여기가 날짜 거든요 날짜별로 나오는 건데 4평에 4억 2천 거래가 되었는데, 최고가는 뭐, 5억 6천까지 거래가 되었다가, 뭐, 거래는 4억 3천, 뭐, 4억 4천, 뭐, 요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그립니다. 뭐, 일단 적은 금액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거래가 되었다. 감산동, 우방 동블의 심티, 뭐, 23평, 21평. 그리고 월성도 프로지오, 8억 거래가 되었는데, 56평. 최고가는 뭐 여기 34평 기준입니다. 5억 8천 59천 거래가 되었다가 장 6천 4억 천 거래가 되었는 걸로 나오죠. 요거는 33평 기준이고 현재 실거래되는브르오 평수는 56평에 8억에 거래가 되었는 겁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8억 짜리가 갑자기 뭐4억 되는 걸로 오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월세동 3 0 0 거래 인3 2평에 4억 8천 거래가 되었고요. 뭐 최고가도 크게 없어요. 거래 자세가 없다는 것이고, 월성 메르디앙 마찬가지 34평 기준에 4억 5천, 최고가는 뭐 6억 4천까지 거래가 되었었네요. 그리고 뭐요 1억 9천 같은 경우는 좀뭐 왔다 갔다 그리고 뭐 급하게 올라갔다가 또뭐 살짝 좀 내려오는 요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 어, 두루 센터를 같은 경우도 29평, 뭐 최고가는 7억까지 찍었네요. 최고가는 33평 기준에 7억까지 찍었다가, 뭐, 최한은, 안 나와, 이거? 5억 9천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 두리동삼정그린빌 뭐, 32평에 5억 거래가 되었는데, 최고가는 뭐, 3억 8천. 예, 23평 기준으로 나오네요. 3억 8천 거래가 되었다가, 바닥은, 아, 이 걸그래프가 잘안 나오네. 2억 9천. 그렇다고 크게 많이 내린 것은 아니죠 이게 사실 많이 거래가 안되었다 해도 날짜별로 쭉 나오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찍어 보기는 힘듭니다 꼭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요 거래되는 내용만 보시면 되고 어느정도 금액이 있는 것들만 제가 찍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청단태원 메, 메트로 같은 경우도 4,5천 거래가 되었는데요는 거의 거의 뭐 거래가 없는 걸로 나오고 그리고 월성 삼정거그린 42평 기준에 7억 7천 거래가 되었는데, 여기는 32평 기준입니다. 최고가 뭐 6억 2천까지 거래가 되었다가 거래도 많이 없는데, 뭐 이건 또안 나오네. 이 그래프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앱스포레 네. 같은 경우도 선세평 기준에 4억 4천, 그리고 선세평 기준에 최고가는 6억 6천 5백까지 거래가 되었다가 다시 4억 4천 5백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어 가람주공 같은 경우도 24평 1억 4천 뭐 여기는 잔잔하게 거래가 조금 되었다가 뭐 떨어진 것도 크게 많이 없죠 금액이 워낙 저렴한 것들은 크게 오르지도 크게 내리지도 않았다 그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 스카이 주상 복합 뭐84 타입으로 해서 5 9천 거래가 되었는데 여기도 큰 거래는 없어요 최고가는 6 5천 지금 다시 5억 9뭐 약간 내렸죠. 그리고 월배 2차 아이파크 같은 경우 34평 기준에 4억 3천. 최고가, 여기 마찬가지 33평 기준입니다. 최고가는 6억 6천까지 거래를 했다가 지금 가격이 계속해서 내리고 있다. 기본적으로 뭐 거래가 계속해서 내려가는 것은 기증사실로 보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진천형 AK그랑폴리스. 뭐 크게 이름은 없는 아파트 같은데, 최고가는 5억 5천, 뭐 최하로 거래되는 거는 3억 6천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월베아이파크 2차, 뭐 최고가 6억 7억 2천 찍었다가 현재는 4억 7천 거래가 되었죠. 그리고 성당 레미안 이거 중복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날짜별로 나오다 보니까 알아서 보시면 되고. 2억 5,500 거래가 되었고, 성서 8주공, 1억 5천 뭐 이런 것 같은 경도 크게 많이 안 오르고 크게 많이 안 내렸죠. 평균적으로 저렴한 아파트들은 통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목은 제일풍경채 같은 경우 3급평 기준에 4억 3천 거래가 되었는데, 여기도 크게 거래가 있지는 않았어요. 보면 여기도 잘 나오지도 않아요. 최고가 뭐이 정도에서 찍어도 5억 대, 떨어져도 뭐 3억 9천 대, 그리고 큰 거래는 많이 없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20평에 1억 4천 어휴 엄청나게 또 올랐다가 엄청나게 떨어진 것처럼 그래프는 보이는데 실제 이런 아파트가 2억 4천 갔다가 이야, 뭐 1억까지 떨어지고 7, 8천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없었는데 저렴한 아파트들이 또 이렇게 왔다 갔다 그리는 것도 뭐또 드뭅니다. 그리고 삼성 브리티시 용산 뭐 35평 4억 2 5 0 0 거래가 되었는데요. 뭐 여기도 25평 기준으로만 나오는데 여기 보면 25평에 4억 2천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악가는 3억 6천. 이걸 또 움직여서 보게 되면 또 나오긴 다 나와요. 근데 하나부터 열까지 보려면 끝이 없습니다. 요 같은 경우는 최고가 35평 기준에 보게 되면 6억 7천 거래를 했다가 사업까지 거래가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네요 어 한양수 자리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직거래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뭐이직 거래가 뭐 의심스러워 보지는 않아요 큰 가격 변동이 없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은 뭐 수술 학교와서 개별적으로 뭐 직거래를 했는지 뭔지는 정확하게 잘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우리가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뭐 어떤 뭐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뭐, 직거래로 다운 계약서, 뭐, 그렇게 작성했는 것 같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감산도 우방 3억, 어이구, 쭉 올라갔다가 5억 4천까지 올라갔다가, 뭐 다시 3억 7천까지 34평 기준입니다. 그렇게 거래가 되었는 걸로 확인이 되고요. 뭐, 장기, 영남, 여기 같은 경우도 4억 천까지 올라갔다가 3억 천까지 떨어졌는 것이 확인이 되고, 평균적으로 뭐 3억대도 가격차이가 변동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4억대 올라갔다가 다시 지금 뭐 3억대로 떨어졌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뭐달성 같은 경우는 3억대, 뭐 2억대, 1억대 거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 것으로 계속해서 보입니다. 뭐 월베 히스테이트 같은 경우도 보면 4억8천, 4억9천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3억으로 떨어졌죠. 거의 뭐한 2억 가까이 갭 차이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22년도 현재 금액이 예전에 2016년 금액과 비슷하다. 그렇다면 거의 뭐 5년 전 가격으로 돌아갔다. 뭐 4년 전 가격으로 돌아갔다. 어, 여기 같은 경우도 가격대가 비슷하죠. 2억 8천, 3억이나. 한 5년, 4년 전 가격으로 돌아가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이때 사는 사람들은 뭐 그렇고요. 사실 어, 이게 뭐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게 맞을 수도 있죠. 뭐 삼성 내면안 1차 같은 경우도 뭐 가격대가 쭉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뭐 2억 6천까지 떨어졌습니다. 뭐 이것도 이 가격도 거의 보면 뭐한 보자 이 18년, 어, 17년 가격 정도까지 내려갔었던 적이 있었고 다시 살짝 올라가는 걸로 보입니다. 뭐 예전 가격으로 돌아가야 된다, 돌아가야 된다 하는 분들이 좀 있었는데 뭐이 정도면 예전 가격으로 돌아갔는 거죠. 그리고 뭐 한들주공 1억 3천짜리, 뭐 여기 1억짜리도 보면 개입 차이가 조금은 납니다. 3, 4천. 사실 뭐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2억대든 1억대든 별로 가격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도 뭐 적은 금액들의 아파트들도 3, 4천만원씩 다 빠졌다. 그렇게 확인이 되고요 삼성 확 파크 드림도 지금 32평에 4억 2300에 거래가 되었는데 뭐 최고가는 5억 9천 거의 6억이었죠 그러면 이것도 한 2억 빠진 케이스가 되고 편한 올배도 마찬가지 이게 날짜별로 나오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의 뭐 전세 위주로 좀 거래가 되었다는 걸로 확인이 되고 4억 4천 거래가 되었다가 2억 8천 야 이거는 진짜 뭐 예전 가격으로 그대로 요래 간다면 2017년 가격입니다 달서구는 진짜 4,5년 전 가격으로 내려갔습니다 아 이게 더 내려간다면 예전 가격보다 더 빠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요 월베 하이파크 6억 2천까지 거래가 되었다가 4억 3천 이것도 그대로 쭉 내려가서 온다면 2017년 18년 가격입니다 야이뭐 아파트 진짜 옛날 금액으로 내려간 케이스가 있네요 어 캐시 시스 위치 마찬가지 최고가는 또안 나오네 컴퓨터가 나쁘지 않습니다 사용 자체는 좋게 제가 만들었어요 5 6천 4억 4천 사실 지금 달 쓰고는 수순과 하고 틀리게 5년 6년 전 5년 4년 전 가격으로 거의 내려갔는 것들이 눈에 서서히 보입니다 그리고 월베이차 이것도 동일한 가인가 몰라. 자, 7억 2천 올라갔다가 4억 6천까지 떨어졌죠. 이것도 그대로 쭉 가봅시다. 2019년, 2018년보다 더 떨어졌어요. 요거 그대로 딱 가보면 뭐 눈으로 보이죠? 야, 생각해로 달수구가 수중구보다 어쨌다지 보면 뭐 가격이 높은 아파트들이 많이 없어서까지 4년, 5년 전 가격으로 내려갔다고 얘기할 수가 있네요. 어히스테이트축전역도버스트5 2 0 0뭐 거래가 없고 3억대, 2억대 아파트들도 뭐 올라갔다가 지금 이것도 봐요 쭉 내려가면 2016년, 17년 가격입니다 와뭐 저희 유튜브, 제 유튜브에 있는 분들 옛날로 돌아가야 된다고 뭐 그만큼 외치사태이 자 내려갔습니다 이제 사십시오 야 이거 달수고는 생각이네요. 저도 여러분 방송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하나까지 다 찍어보지는 않아요.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찍어보는데 이것도 올라가는 거는 3억 천까지 올라갔다가 바닥을 찍었는 건 2억 6천. 찍었다가 다시 올라가기를 반복하는데, 음, 아, 용산자의 6억 3천. 자, 최고가는 아, 7억까지 올라갔다가, 야, 뭐야, 이거 왜안 나와 지금. 금액이 6억 4천.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내려간 것처럼 보이는데, 7억 6천에서 6억 4천. 1억 분이 안 떨어졌습니다. 어, 다시고 생각 외로 깜짝 놀라겠습니다. 그리고 뭐 평균적으로 3억대, 1억대, 2억대 거래가 좀 많이 되었고, 상도, 삼정 브리티시 용산, 4억 2천 거래가 되었다가 뭐 3억 6천, 뭐 1, 2억은 여사에요 그리고 5억대 아파트, 쭉전역 화성, 쭉 갔다가 뭐 내려가는데 없어요. 거래 내역이. 84타입에 5억4천9백 거래되는 게 답니다. 자, 수승구를 보고 지금 달수구를 봤는데, 수승구는 워낙 비싼 아파트들이 많다 보니까 뭐 4억5억 그렇게 하락했는 것들이 확인되었는데, 그래도 2016년, 17년, 18년 가격으로 돌아가는 아파트들은 없었는데, 달수구는 실제 예전, 5년 전, 6년 전, 4년 전 가격으로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분위기에서는 더욱더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분위기인데 과연 달 수고 어찌 될지 향후가 궁금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신다고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